안녕하세요 여러분, 용댕입니다 어, 저는 지금 사전투표를 하러 왔었는데 아쉽게도 <웃음> 6시 1분이라서 투표를 하지 못했어요. 어, 저희도 5월 9일날 투표를 해야 될것 같은데 저희처럼 아직 안 하신 분들 5월 9일 6시부터 8시까지 꼭 소중한 한표 행사하시길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 투표는 정말 소중한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꼭꼭꼭 꼭꼭 와서 투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5월 9일날 6시부터 8시까지 꼭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